아휴유니폼 사느라 돈을 다썼더니 라면 한 봉지 살 돈도 없네... 아휴할수 없다... 오늘도 외상이다!!! 뭐라고 돌려대지? 아아주머니 오늘따라 아뻐보니니다 <웃음> 어각 선생 이제 오시는 구려 빨리 방으로 가봐요 시골서 손님이 올라오시어님요 느낌표 물음표 응 안신발 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 <웃음> <웃음> 아니 농사는 어쩌시고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여사가 아, <웃음> 목부터 죽이고 좀 보자. <웃음> 울컥. 자, <캬>. 됐다. <웃음> 너도 한장바꿔라 침대자. 여전하시군요. <웃음> 쭈? 울컥. 아 그런데 아무리 <웃음> 혼자 사는 총각방이라지만 방골이 이게 뭐냐? 도깨비가 <웃음> 살아도 이것보단 깨끗하겠다. 께야 너를 부모 대신 내가 20년 넘게 키워왔으니 너는 내 친자식이다 다름 없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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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니음에 네 들어야 하니까 탁! 에 보나마나 색시감으로는 어? 최고일 어, 거다! 삐진! 삐진. 화살 뼈쭈 하하하하하하 후! 저이쁘지욱 윙쿵! 아이고그 정도로 음에 드느냐? <웃음> 참쓰럽지 <이래? 몫스럽지? 웃음> 하나, 둘, 락! 방체 너무 흔들지 말고 자연스럽게! 다리는 너무 넓게 벌리지 마! 허너붙여 <목소리> <전화 부쳐! 목소리> 컷! 힘차게! 어이, 육상부 수고한다! <목소리> 우리 배구부로 들어오면 실내에서 놀수 있다니까? 어라, 연이 폼은 어디서 빌려입었냐? 뭘좀 줄까? 관심 두지 마라! 빨리 좋은 성적을 올려서 저 체육관을 차지하면 되는 거야! 끝까지 터우대만 좋면 뭐해? 보이는 것보다 내용물이 좋아야지! 엄찔! 잠깐! 끙 다시 한번 아나 참내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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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프세요? 얼굴에 핏기가 없어졌어요… 음… 점심을 앉아 쑤셨나봐… 으 아니다 속이 좀 이상해서 어, 달달달달달달… 톡… 하… 오늘은 계획표 보고 너희들끼리 연습하도록 해라… 편히 쉬세요! 사랑참 너희들! 내가 사준 유니폼 아껴입어라 적어도 <목소리> 3년은 입어야 해!! <목소리> 양김이넌왜 그래? <목소리> 한숨 푹, 푹, 푹… <웃음> 여보... 저 예쁘죠? 그죠? 안 계시는 분... 뭘 <웃음> 내가 <거울 배가> 심지는데? 으응! 하아! 아쉽다 말야 뵁~! 아! 쩔어 짤려! 아! 아! 에디! 으아! 시끄러! 시집도 못 가보고 간 떨어져 <웃음> 죽을 뻔 했잖아요! 빠득 빠득! 흠겸일 어, 선생 <웃음> 몰랐는데 그 정도면 정말 미인이십니다 아, 놀리지 마세요. 아, 어? 아, 거기서요. 이게 아, 무단인데 왜? 아, 쌤, 아, 홍 쌤, 운동장에 나가 보세요. 난리가 났어요. 육상부 한이하고 배구부 아이들이 한판 붙는데 그게 있잖아요. 뭐야? 홍주끼 이십 원세 한이에게 미감한 편. 무단 텅텅 펑펑 펑. 야야 대포까지 동원했냐? 不要啊